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불편하시죠?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ETF나 펀더, 또 변액, 보험, 심지어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중립형 투자자산을 보유하신 분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각각의 수익률 차이는 나겠지만요.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러다가 더 크게 폭락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요 주식이 더 빠질까라는 것이 아니라 포모입니다. 포모가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시기가 숱하게 있었고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고 두고 후회할 것. 그것이 바로 포모인데요. 자, 포모는 무슨 뜻입니까?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돌이켜보면 항상 지나고 나서 그때를 후회합니다. 그런 경우 많죠? 특히 투자시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를 견디는 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그런데 견디기를 잘 못하면 두고두고 두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평생을 후회하는 거죠. 자 투자자 심리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죠. 지금 현재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예컨대 주식, 각종 ETF나 펀드, 심지어 변액보험 또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중립형 자산 어쨌든 투자자산을 보유하시는 분들 계속 빠지면 어떨까? 지금 손해를 그냥 내가 감수하고 팔아버릴까? 즉 만약에 손절한다면 팔아버렸을 때 다시 투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손해보고 팔았기 때문에 다시 투자한다는 것은 더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팔았는데 더 빠질 것 같아서 에이 이 정도 손해보고 말지 하고 팔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오르면 언젠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항상 그랬죠. 오르면 그때 후회해야 합니다. 아니, 그때부터 계속 두고 두고 후회합니다. 자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렵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이러다 오르면 어떻게 할까? 자 그것이 가장 두렵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속 바닥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수 없죠. 그러다가 바닥바닥을 찾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마찬가지입니다. 포모. 그때 사서야 됐을 것. 그때 조금이라도 투자했어야 했을 걸. 그 후회를 평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또 투자 자산을 보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참고하면 좋을 사례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버핏, 워런 버핏. 자, 워런 버핏은 다 알고 있는 투자의 기재 천재죠. 그 같은 워런 버핏 따라하기 펀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 따라하기 펀드 가운데 그동안 1등을 차지하고 있던 펀드가 올해는 25%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지금 투자자산이 현재 이 정도 손실이라면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수준이다 라고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대로 투자하는 펀드 세계적인 경제 채널인 모닝스타에서 선정했는데 그 1등으로 TWCUX 펀드와 TWCIX 펀드 자이두 가지 펀드는 동일한 펀드 매니저가 운영합니다. TWCUX 펀드는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아메리칸 센츄리 울트라 펀드이고 CWCIX 펀드는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아메리칸 센츄리 시렉터 펀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펀드의 운용 규모가 운용 자산 규모가 무려 15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20조원 정도 되죠. 자, 이 150억 달러 이상의 자산 운용을 하는 펀드인데 지난 10년간 무려 매년 매년 15% 평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을 따라하는 1등 펀드로 선정됐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25% 손실이 나 있는 상태다. 이처럼 유명한 대단한 펀드가 지금 현재 이처럼 손실이 나 있는 상태다. 자 이점은 여러분들도 먼저 위안을 삼으면 좋겠고요. 자이 펀드 매니저가 누구냐 하면 마이클 리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아메리칸 센츄리 인베스트먼트 부사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회사의 부사장이라는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는 전년도 대비 25% 하락되었다. 자 이것은 5월 23일자 보도 기준이니까 실제 기준 날짜는 이것보다 조금 빠를 수 있겠고 지금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 버핏을 따라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1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이 펀드가 올해 이처럼 25% 이상 하락한 주된 이유는요. 이 펀드의 구성 종목 즉 투자 종목 가운데 기술주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특히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좀 물렸다. 마이너스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기술주들이 많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가장 기술주가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펀드 매니저가 기술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펀드 매니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 또한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이 펀드 매니저가 기술주를 선택한 이유, 또 지금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국 투자시장, 경제 다 어렵죠. 그런데 이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 자, 이 기업들이 바로 빅테크 기술주 기업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재 속에서 섣불리 판단하는 예측가가 아닌 즉 앞으로 더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 손해에서 그냥 들고 나가야지 이런 판단은 섣부르다라는 거죠 대신 투자자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투자자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계속 투자 시장에 내 돈이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팔았다면 다시 사야 되고 또행금을 가졌다면 또 분할 매수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틈새 사업을 찾기보다 오랫동안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찾는 데 집중한다. 이것이 바로 빅테크 기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 투자 비중이 높고 지금 올해 25%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각자가 가진 투자 자산을 가진 현실에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투자 자산, 어떤 투자 자산이든 주식이든 또 각종 펀드나 ETF든 변액 보험이든 심지어 중립형 자산이든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만약 손절한다고 하면요. 반드시 재투자를 전제로 손절해야 합니다. 즉 다시는 내가 투자 안할 거야 하고 돈을 통장에서 찾아버리고 통장을 폐쇄해버는 순간에 그 손실은 영원히, 영원히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투자자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투자자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잖아요. 만약 손절한다면 제 투자를 전제로 손절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두 번째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바닥, 바닥 즉 예측을 하면서 바닥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도 방지 빠졌으니까 분할 매수 좀 사고 또 사고 또 오르더라도 좀 사고 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두려운 것은 폭락이 아니다. 이것은 되돌아보면 결국 지나가더라. 다 동의하시죠? 자 이것이 아니라 이 기회가 나중에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 그것이다. 즉 포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것은 평생 간다. 자이 공부를 함께 하면서 이 불편하게 짝이 없는 이 시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